크리스마스 영상카드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인트로 클릭하세요. 인트로에서 크리스마스 이 카드를 선택합니다. 받으세요. 내 프로젝트에서 열기 합니다. 모든 에셋을 다운로드 하라고 하면 모두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어떤 클립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아 오늘도 굉장히 많은 스티커들 클립들이 많습니다 네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클립을 편집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첫번째 레이어에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결정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여러가지 스티커들 많이 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편집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오늘 영상 한 개만 바꿔서 금방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 기준선을 맞추고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저는 3초짜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추가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상 하나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한 영상과 추가한 영상 길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보면서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있는 영상 이것도 삭제하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손이 많이 가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뒤에 영상은 사용을 하고 앞에 영상만 삭제를 했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으면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크리스마스 영상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됐으니까 저장하고 끝내겠습니다. 초간단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성공!